이봐 이제 어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정신 차려 아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해 요 이걸 내신으로 연결 시켜야 되잖아 중요한 게 내신으로 연결 시키고 이제 또 모의고사 나오면 모의고사가 현재문사 동명서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와 어? 일단 그건안 나고 오이동명서의유형태가 요요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나와 그래서 내가, 내가 해야 될게자어 첫째는 동명서에게 어, 이거 뭐야 큰다 첫째 질문 제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축제 해놨으니까 동영상의 형태. 뭐 어, 이게 찐하네. 동영상의 뭐라고요? 형태를 한번 봅니다. 형태. 첫 번째 파트 때까지 뜰갈 거야 그냥 몇 파트가 될지는 잘 몰라요. 어. 자, 잠깐 쉬었다가 지우고 다시 또한두 파트 세 파트 끝나갈 거야. 일단 첫 번째는 형태야. 형태 어떻게 나오니? 너희들. 이거 봐. 이렇게 나와 아, 이거 이런 걸 뭐라 그래 동생 원형이죠 원형 원형 형태야 응? 아니 이게 두더줄 이렇게 있으면 두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어, 여기다가 뭘 붙여주면 돼 ing를 붙여주면 돼요 ing 이렇게 붙여주면 뭐가 된다 뭐가 탄생하는 거야 부인이 탄생하는 거겠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개념부터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끌어올릴 거야 여기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부인이 되겠지 부인 두잉. 부인이라는 동명사 하나가 탄생한다. 이게 형태다. 됐지? 어. 그럼 형태 이걸 끊으면 안 되지. 이게 기본형이야, 얘들아. 여기가 뭐라고요? 동명사의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은 동사 원형. 원형에다 뭘 붙인다? ing를 붙여준다. 이게 이제 기본형인 거고. 이걸 확대시키면 뭐가 되냐면, 둘째. 둘째. 빨리빨리 들어가죠? 둘째는 뭐니? 자, 봐. 여기다 쓸게. 동명사의, 뭐라고? 종류예요동명사의 형태가 나올 수 있는 종류를 다보자 말이야. 미리, 미리. 어떤 형태로 튀어나오는지를 보자 말이야. 종류. 쓸수 있겠어요? 이거? 종류? 자, 이거 봐요. 표를 하나 만들어보자요 이렇게. 표를. 열니 이렇게 해볼까요? 끊고, 이렇게. 어차피 4개니까 4칸 만들면 된단 말이야. 4칸. 그래서 여기는 여기는 뭐하면되냐면 시제. 이쪽에 시제. 자, 따라. 시제. 이런 용어를 씁니다. 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크무신 시크 시안써야돼가 단순형과 뭘로 완료형으로 만든다. 이렇게. 두 개의 살점 개념을 설명할게. 그럼 이쪽은 뭐냐면 능동형과 수동형으로 나눌게요. 능동형과 뭐라고? 수동형으로 나눕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면 몇 가지가 나온다고? 네 가지가 나오게 됐어. 그럼 얘는 뭐예요? 아까 나왔던 기본형은 어디 들어가? 이 능동이면서 단순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면 능동이면서 단순이야. 아직 형태를 적어 놔 봐. 근데 완룡은 안겨할 수게 안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어? 오늘 하는 것중에 절대 안겨할 수게 안할 테니까. 보통 대분의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영어 중에 하나가 매워지실게요 이건데 배울 필요 없어요 일단 서버페이기 할게요 배빙 pp 안해어도 되는 이유 이게 어려움이요 그 다음에 수동형어 어떻게 돼요 수동형어동사에서 수동형이 기억나면 훨씬 더 쉬워져요 그치 비프로스 pp가 수동태 기본형인건 다 알고 있지 그럼 뭐가 돼요 이거 비임 pp가 돼요 이게 수동이에요 단순 수동형이야 완료 수동용은 요거를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살짝 바꾸면 돼. 동사일 땐해 a 빈 b PP지. 완료형일땐 해빙빈 b PP가 됩니다. 해빙빈 i 뭐? b p 됐어. 끝났어. 자, 이제 우측에다 내가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영사 형태 기본형부터 들어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류다. 동영사의 종류. 동영사의 종류는 어떻게 나누냐면.